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89페이지, 9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다찾았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요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웃음> 시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기독교 진리를 함축해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가 배운 대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이시다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것이 복음의 내용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계절은 온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쁨의 계절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한 소식이 뭐였습니까? 내가 오늘 모든 백성들이 크게 기뻐할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 크게 기뻐할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 그러면 크게 기뻐할 좋은 소식이 뭐냐? 바로 오늘날 다위세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구세조가 나셨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 주님이 오셨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 메시지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또 예수 믿는 성도들끼리 모이면 그곳에는 큰 기쁨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럼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네. 또 우리 교회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네. 오늘 성탄들인데 이 기쁨이 정말 있으신가요? 네. 자 우리는 이 성탄절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니까 중요하지요 어느 위인이든지 태어난 날을 기념합니다 또 기념식도 하고 여러 행사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탄절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도 그렇게 지내는 거죠 어, 고마운 분들에게 성탄절은 카드도 보내기도 하고 또 자녀들에게는 어, 선물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일도 이 성탄들에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 기쁘냐는 거죠. 정말 기쁘냐. 그 모든 일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큰 기쁨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일까? 카드도 보내고 크리스마스 선물도 하고 어려운 이웃도 찾아보려고 하지만은 만약에 혹시 내 마음에 정말 이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이 정말 기쁘신지 정말 기쁘신지 이거 한번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내가 젊었을 때는 크리스마스 같고 오면 왠지 가슴도 좀 설레였는데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그런 설레임도 없고 그냥 무덤덤한 것 같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마스서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성탄들이 되었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가 이게 없기 때문인지 아닌가 자 여러분 오늘 성탄 예배가 기다려졌습니까? 아네 예. 별로예요 예. 야 어떤 분들은 그 예배에 꼭 참석해야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그 정도 관계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남편이나 아내의 생일이나 부모님이나 자녀들 생일 축하 날은 어떻습니까? 따지고 보면 성탄절이 훨씬 중요한데도 현실적으로는 남편이나 아내, 부모님과 자녀들 생일만큼도 챙기거나 준비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가족들은 같이 사는데 예수님하고는 같이 안 사니까 남편이나 아내하고는 같이 사는데 예수님하고는 같이 안 살기 때문이긴 않을까 여러분 만약에 광복절날 친척, 결혼식이 그날 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웃음> 친척, 결혼식 중요하죠 왜? 강복절 기념식은 안 갑니다 그러나 친척, 결혼식은 갑죠 왜 그렇습니까? 관계 때문에 그날 안 가면 친척 사이에 따돌림을 당하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탄들이 기뻐지 않다면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탄절날 기쁜가? 이거는 내가 정말 예수님하고 친밀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은 예수님과 나 사이에 얼마나 친밀한 교제가 있는가 이거 확인할 수 있는 날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저는 한때 성탄절이 그렇게 기쁜 줄 몰랐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고 청년 때는 성탄절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왜? 많은 행사들을 하니까 뭐 카드 놀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니까 내가 이렇게 성탄절을 잘 챙기는 거지 내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라면 성탄절 이렇게 준비할까? 저는 원래 성탄절 도한 3주 전부터 성탄절 예배 잘 드려야 될 텐데 성탄절 특성은 누구를 시킬까? 고민도 하고 성탄절 예배 때 우리 청소년들 또 밤에 너무 온라인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날 잠자면 안 되는데 한 2, 3주 전부터 성탄절 예배를 잘 들어야 될텐데라고 하는 성탄절 예배를 챙기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목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 그렇게 준비하고 챙겼을까 그런데 제가 주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 주님에 대한 눈이 뜨고 이난 뒤부터 야이 주일과 절기는 정말 다른 의미가 내게 생겨났습니다 특별히 뭐 주일이나 오늘 이 성탄들 같은 날은 그냥 예배하는 날이 아니고 어떤 기념식이 아니고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바로 이 날은 그 무엇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정말 기쁜 날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정말 기쁜 날이다 이게 제 마음에 새롭게 이렇게 생겨진 변화인 것입니다. 저는 제게 일어난 이 변화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핵심은 뭐냐?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자, 잘 들어보세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은 믿지만 여러분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졌습니까? 예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가 맺어졌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당황해합니다 자신 없어 합니다 주사님 예수님과 정말 인격적인 만남 있습니까? 주님과 정말 친밀하세요? 라고 물으면 자신 없어 합니다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건데요 그저 하나님이 존재할 것이라는 것은 믿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주님이시라는 것 정도는 아는 것 정도는 되지만 그분과 내가 인격적인 교제, 친밀한 관계 그 부분에서는 물으면 참 그렇게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라고 대부분 대답할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 없어 하는 것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아직 그런 체험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정말 인격적으로 친밀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웃음> 저는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교회는 다니지만 저는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예수님을 그렇게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영 자신이 없고 확신이 없습니다라는 대답하는 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꼭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셨다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없이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계신다면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끊어진 채로 예수님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아마 혹 어떤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거의 대부분이 뭐냐? 저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본인만 그걸 못 깨닫습니다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목자들에게 그것도 들판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알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누가 보면 2장 8절과 9절에 우리가 읽었는데 자,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크게 다 같이 읽어 볼까요? 그 지역에 목자들이 네. 시사들그소 자, 목자들,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그 소식을 누군가에게 알려야 했다면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왕들이나 또 귀족들이나 학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그 사회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당연한 논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지도층이 먼저 알아야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래야 무리가 없이 이 소식이 전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시기를 목자들을 택하시고 목자들의 입을 통하여 구세주의 탄생이 전해지도록 하셨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목자 하면 좋은 이미지가 떠오를 겁니다 하, 목가적인 분위기 푸른 불밭에 양들을 몰고 다니는 뭐 그런 어떤 좋은 이미지로 떠올릴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 당시 목자들은 아주 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격도 그칠고요 낮과 밤을 짐승들하고 같이 보내며 노숙하는 사람들이에요 당시 목자들은 잘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말이나 예의나 교양이 잘갖추지지 않는 사람들 거칠고 싸우기도 잘하고 이게 천한 신분에 속한 자들이 목자들이었거든요 자신들도 그렇다는 것을 잘 알았어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단 말이죠 그 목자들 곁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입으로 소문이 퍼지게 했습니다 10절에 천사가 이러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에게 이야, 만약에 예수 글도의 탄생이 왕이나 사회 지도자들에게 그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 중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면 목자들이 자기들의 큰 기쁨이 될 뿐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아마 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거리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그 목자들 통하여 이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도록 한 것은 이것은 예수님 탄생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임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 모든 사람에게 자,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인격적으로 교제한다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베드레스 하나님 만나고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가 있겠나 아니 내가 어떻게 사는 것 하나님이 잘 아실 텐데 그리고 뭐 가족들도 나를 별로라고 생각하고 친척들도 나에 대해서 시큰둥하게 생각하고 내가 세상에 나가면 내가 직장에 나가면 존재감도 별로 없는데 그런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하나님이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분이시다 이, 이 사실이 더 믿기가 아마 어려울 겁니다 왜? 자기 자신도 별로라고 생각하고 가족들도 별로라고 생각하고 세상에 나가면 존재감도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나와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신다고? 아유, 그럴 리 없지 그게 전혀 안 믿어질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분들 오늘 이 메시지를 꼭 들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바로 성탄절 메시지를 들은 목자들이 바로 그런 부류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들렘에서 예수님 태어났잖아요 맞습니까? 왜 하필이면 베들렘을 지목하셨을까요? 이유는 작고 보잘것없는 마을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베들렘 에보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그그 그 작은 마을 보잘것없는 마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하나님이 지목해서 하나님 당신이 거기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죠? 마후간이잖아요마후간이 성탄절의 메시지가 뭡니까? 이 기쁜 소식은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다 그걸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거예요 어느 한 부류만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만 아니라 사회 지도층에 있는 분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낳고 천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너희들에게 이 소식은 기쁨의 큰 소식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전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 같지 않아 그게 별로 느껴지지 않아 난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나그 내가 느껴본 적이 없어 여러분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느낌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그 느낌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 이거 느낌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느낌에 속으면 안 된다 뭐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는 겁니다 자 정말 주님은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신가? 그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려면 나를 아셔야 되고요 나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셔야 되고요 나에게 책망도 아셔야 되고 교훈도 아셔야 되고 위로도 하셔야 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대면할 때 깜짝 놀라기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나를 아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고 지금 함께 하시는가 정말인가 이거 확인하시려면 느낌이 아니다 확인된 말씀으로 우리는 확인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들으세요 자, 여러분 마음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다사하셨음이 믿어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저주와 지옥에서 건져내주신 구주이시다 구원자이시다라는 사실이 믿어지세요? 예. 고백되어 지십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생기고 그 고백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이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그분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이시다 나를 주에서 구원할 주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지고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를 하십니까? 하면 서 이렇게, 이렇게 적으시네 그러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며 기도하세요? 멀리 계신 분 하늘에 계신 분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 않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기도하세요?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 아셔요 여러분? 느낌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므로 그 성령을 의지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또 물어볼게요 아이도 자신이 없는 분몇 사람 계신 것 같아? 여러분이 누구를 미워하면 마음이 괴롭고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 사랑하라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지난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가 맺힌 것을 풀어야 길이 열린다 이 야곱과 에서의이화해 메시지를 듣고는 집에 가서는 하, 우리 남편과 좀 그런 관계인데 내가 좀 풀어야 되겠다 제가 어저께 그 이야기를 어느 한그 목자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지난주 메시지를 듣고 우리 모건 중에 한 분이 여성 모건인데 남편이 너무 그동안 살면서 자기를 못되게 그렇게 해가지고 남편에 대해서 큰원한이 있었대요 근데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용서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용기를 갖고 집에 가서 남편에게 용서를 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당신 용서한다고 그랬더니 남편이 크게 후회하고 사과하면서 당신의 그 잘못한 일들을 그 아내에게 다 고백하면서 그런 일들이 가정 안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그분이 그 말씀 듣고 남편에게 가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남편이 가지고 있어 원하는 남편이 있었는데 그걸 내가 풀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 어떻게 생길까요? 바로 그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계시니까 그렇다라고 요한 1서 3장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11조 생활도 안 하고 주일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그러면 마음이 좀 괴롭죠. 아닙니까? 즐겁습니까? 아닐 거예요. 분명히. 마음이 좀 부대낄 겁니다 그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30절에 내가 오늘 주일날 잘 지켜야 되는데 내가 막게을른 부를 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왜 마음이 좀 힘들어? 바로 그분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 안에 계신 인격의 영 성령의 근심이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이상하게 내 마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일도 좀 하고 싶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은 빌리포서 2장 13절에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야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좀 이루고 싶다야 하나님 좋아하는 것 나도 좀 하고 싶다야 그것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말씀과 기도 중에 찬양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죄 지으면 마음이 이상하게 괴롭고 용서해야지 하는 그 마음도 들고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 소원이 생기는 것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놀라운 일이고요. 야곱이 베델에서 약복강 나루에서 하나님 만난 것도 놀랍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니까요 이보다 더 인격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똥으로 볼게요 예수 믿고 사시는 동안에 성경 읽잖아요 또 예배 드리잖아요 기도 시간이나 큐티를 하거나 또경건서적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아니면 혹은 내가 그저 길을 걸어가거나 아니면 나 혼자 조용히 생각하다가 또 아니면 잠자리 들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책망의 소리, 위로의 소리, 겉면의 소리 한 번도 여러분 경험 못 해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의 소리라는 걸 모르셨습니까? 너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너 이렇게 해봐 기도 좀 해야 되지 않겠니? 너 오늘 교회 좀 가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정말 한 번도 안 드셨습니까? 우리는요 다 주님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 삽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제가 알기에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만나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 사람 마음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에게 말씀하셨고 때로는 그분에게 책망하셨고 어떤 때는 그분을 가르치셨고 어떤 때는 그분을 이끄셨음을 봅니다. 문제는 뭐냐? 본인만 모르는 게 본인만. 본인만 모르는. 게. 우리는 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 사는데 지만 모르는 거예요. 지만. 이게 우리의 안타까움일 수 있습니다. 17세기 독일의 신 안겔루스는 이런 시를 썼습니다. 그리스도 베들레헴의 태어나심이 천수백 번을 헤아리건만 그리스도 네 자신의 마음에 나시지 않으시면 그 영혼은 아직 버림받은 채니라 십자가만이 내게 구원을 줄이니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내 마음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네 영혼은 영혼이 이어진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면 해마다 기념하는 이 성탄절을 갖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시지 아니하시면 내 마음은 보림받은 상태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임하셨습니까? 아멘, 이시죠. 아, 임하셨구나, 그때였구나. 어떤 때는 마음이 뭉클해지고 어떤 때는 막 책망이 되어지고 어떤 때는 내 마음이 기뻐지고 아 예수님이셨구나 그분이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러나 나를 사랑하셔서 내 마음에 오셨다는 믿음은 또 다른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큰 기쁨의 소식이 여러분에게 정말 있습니까? 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임하셨어요 네. 예수님이 오셨어요 네. 바로 여러분 안에 성탄절이 이루어진 겁니다 네. 그 점을 주목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네. 어떤 분은 말씀 듣다가 야, 주님의 음성이 아주 큰 소리로 내 마음에서 들 울렸다고 라 그렇게 말하는 분들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눈물이 계속 나서 혼이 났다고 그런 말씀을 해 주신 분이 계셔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이 계속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이처럼 분명히 그 마음에 계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데도 본인은 정작 나는 인격적인 주님과의 관계를 아직도 모른다 나는 주님과의 친밀함을 모른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무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이 뜨이지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함으로 이것을 정말 느끼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들을 나머지 신앙생활 동안에 여러분 가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세월이 그렇게 오래 있지 않아요. 우리는 멀리 주님과 언제나 다가가는 존재로 그분은 멀리 계신 존재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그분은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 안에 임하셨어요. 지금도 가르치고 말씀하세요. 지금도 나를 이끄시고 계세요. 지금도 나에게 기쁜 감동도 주시고 슬픈 마음도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탄절은 기념일이 아니다. 기념일. 지금 내 안에 계시고 지금 나의 주인이신 그분이 내 안에 임하신 날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장 아름다운 날인 것이죠 만약에 성탄들이 기쁘지 않다면 여러분 마음을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짐승들을 키우던 마구간에 태어나셔야 했습니까? 당시 베들렘에 빈 방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많은 것들이 가득 차서 주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거. 복잡한 일, 바쁜 일, 먹고 사는데 매여 가지고 정신 없이 살다 보니까 예수님 생각도 못 하고 예수님 마음에 계신 것 전혀 느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여러분 살았다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의 말씀처럼 라우디기아 교인들에게 마음밖에 아직도 주님께서 내 마음을 두들고 계신 겁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사실인 거죠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주님과 관계가 바로 되면 약속하신 대로 삶 전체의 기쁨이 아마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이 출산의 고통이 그렇게 크다면서 왜 아이를 둘씩 셋씩 낳았습니까? 그래서 애기를 낳을 때 너무 힘들어서 기억을 상실한 것은 아니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기쁨이 더 크니까 그러는 것이죠 제가 뭐 여자는 아니라서 모르지만 배 속에서 생명이 잉대됐을 때배 속에서 꿈틀거릴 때 그 아기와의 만남의 기쁨, 진통과 출산의 아픔, 육아의 피곤함 이런 것들다 있게 만드는 거죠 아이를 낳을 기르다 보면 여기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의 기쁨과 감사와 사랑의 비밀이 여기에 있다 자,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십자가 지는 길이고 고난인 줄 알면서도 가는 길이고 어떤 때는 순교도 가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과 기쁨이 얼마나 크면 그 길을 할까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크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죠 여러분 이 주님과 동행하는 내 마음에 임하신 우리 삶에 임하신 그 주님을 계속 느끼면서 그것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만 한다면 이 신앙의 길은 결코 고난일 수가 없습니다 결코 힘듦일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십자가를 재야 되지만 그 길을 가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동행의 기쁨 함께하는 그인마누엘의그 축복 그 설레임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그 교제와 그 만남이 너무 행복하고 결코 놓칠 수 없는 영원한 나의 행복이기 때문에 순교까지도 각오하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아이가요 중학생 때까지 치독하게 방황했는데 어느 날 기도 많이 하시는 친척 분한 분이 자기 집에 오셔가지고 가족들 을한 사람 한 사람 놓고 일종의 기도를 하면서 이 방황을 많이 한 중학생 이 친구에게 이런 기도를 해주셨대요 하나님께서 너를 많이 사랑하시네 하나님께서 너를 많이 사랑하시네 아니 이 말을 듣고 이 아이가 중학생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길로 교회로 달려가서 예배당 앞자리에 나가서 펑펑 울면서 이렇게 기도했대 주님 정말 저를 아세요? 주님 정말 저를 아시냐고요? 정말 저를 사랑하는 거 맞으세요? 그 후부터 그 아이의 생활이 완전히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지금 용인에서 감리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인용한 겁니다 이 중학교 아이가 방황이 심할 때 어느 한 분이 와가지고 하나님 너를 많이 사랑하셔 그 이야기 듣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아신다 이 말을 듣고 사람이 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지금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아닌 거죠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도 꼭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사랑하세요 하나님 저 정말 아세요? 그렇게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답을 주실 겁니다 분명히 답을 주실 겁니다 골로세서 1장 27절에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나타난 이 비밀의 풍성한 영광을 자기 백성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셨는데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바로 이 이방인의 이 비밀한 이 기쁨의 소식이 뭐냐 너희 안에 크리스도가 임했다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에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임하씀을 알게 되고 믿어지는 이 놀라운 기쁨이 누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추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다고?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목자예요 하나님이 그 자에게 오셔가지고 그 목자들을 사용하셨어요 너희에게 나의 이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여러분 큰 기쁨의 소식은 남의 소식이 아니라 누구에게만 있는 기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자들에게 있는 소식이 아니라 낫고 찬한 하나님 제 같은 나에게도 하나님 오세요 임하셨나요?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그자에게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안에 오셨고 하나님은 주님으로 여러분과 교제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성탄절의 은내요 축복입니다 이 성탄절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정말 축복하고요 내 안에 오신 그 주님을 지금부터 계속 계속 더 느끼고 누리고 그런 복된 신앙생활 계속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유와 의미를 잘 아시죠?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심년 가운데 들어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이 임하신 겁니다 이것이 나의 큰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하십시오 아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하십시오 이시간 한번 기도하시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저 아세요? 하나님 저 사랑한 거 만든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대답하실 겁니다 분명히 말씀 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주님.